내가 걸어가 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것뭐 그것 때문에 자꾸 미신이 되고 점이 되고 있다. 펼쳐져 있는 대운을 우리가 미리 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이걸 조금 이제 과학적인 차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대운이라는 건 제가 조금 앞에 많게 된제 얘기 하면서 대운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대운을 그냥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운 때문에 우리가 이끌려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걸어가 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것, 뭐, 그것 때문에 자꾸 미신이 되고 점이 되고 했겠지만, 일단 우리가 대운에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적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많은 검증들에 의해서 그 대운에 일어날 범죄의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아잘 맞다, 아 맞추니까 도사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우리가 또 공부를 조금 하면 건접해서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태어나자마자 펼쳐져 있는 대운을 우리가 미리 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이걸 조금 이제 과학적인 차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3차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4차원을 넘나들 수 없고 3차원에 한정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개미는 어느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개미는 2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죠 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간 개념은 없습니다 높이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평면으로 밖에 세상을 알수 없지만 그것은 그냥 3차원의 세계죠 공간이 있는 세계죠 이렇게 우리는 4차원의 세계인데 3차원을 느낄 수가 있죠 높이를 느낄 수 있고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의 축이 무엇일까 시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또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란 축이 이제 4차원의 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시간을 넘나들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을 선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간의 축이를 그런데 대운을 보시면 우리 시간을 넘나들어서 본다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 당신이 스무 살 학생에게 30대에 결혼하겠어. 아니면 은 40대에 합격하겠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조금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축 때문에 미리 볼수 없어서 그 과정으로 논하지만 시간의 축을 빼고 나면 현재 내가 검사가 되어 있을 때 모습, 공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그냥 나란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이 나란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볼수 있다고 여러 가지 장면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참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내가 검사가 되었던 게 나인지 지금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학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인지 둘다 나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운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걸어가야 만나지만 시간이라는 축을 빼면은 30대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의 나 40대의 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의 나 이런 모습들을 그냥 동시에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우리는 대운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우는 4차원을 알려주는 그런 통로는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된답니다. 아, 참 매력적인 공부입니다. 앞으로 과학과 곧 조만간에 만날 그런 공부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